뱅카루! 맘프로 리뷰의 빵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여섯 가지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다섯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집에 공기청정기를 구매를 했으니까 이 공기청정기를 전기세는 조금 들더라도 하루종일 열심히 틀어놓으면 우리집에 정말 깨끗한 집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맘프로tv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실 때 연기도 많이 나고 조금 막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공기청정기를 틀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음식을 할때 사용을 하시게 되면 공기 중에 기름 성분이 떠다니는데 이 기름 성분이 공기청정기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필터를 거쳐서 밖으로 나가면서 공기를 청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기름 성분이 공기청정기의 필터에 달라붙으면서 공기청정기 필터 성능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때문에 요리를 하실 때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틀어서 조금 공기를 좀 순환을 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번째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창문을 꼭 닫고 사용을 해주세요. 사실 공기청정기 제품에서 얘기하는 성능은 창문을 닫아놓고 정해진 평수 안에서 실내 공간에서 내는 성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공기청정기가 수행할 수 있는 성능보다 너무 많은 미세먼지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역시 필터 수명을 단축시키고 공기청정기도 조금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창문을 닫고 사용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세번째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청소를 할 때는 공기청정기를 잠시 꺼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할 때는 요즘 청소기들이 많이 필터가 개발이 돼서 어, 청소를 할때 먼지가 많이 발생 안 한다고도 하지만 지나다니면서 발생시키는 먼지도있고 아무래도 청소를 할때 청소기에서 발생되는 먼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공기청정기에 갑자기 무리한 미세먼지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무리가 될수 있어요 때문에 청소를 할 때는 잠시 꺼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또 많이들 잊고 지내시는 건데요 어,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고 또 사용기간 지났을 때는 새 필터로 교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필터 청소는 일반 필터는 보름에 한 번, 기능성, 헤파 필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청소해 주실 것을 권장하고 을 있는데요. 제품마다 이 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제품을 고려해서 꼭 필터를 청소해 주시고요. 요즘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들은 필터 교환 주기가 되면은 필터 교환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등이 들어오기 전에 필터를 미리 좀 구매를 해두시고 등이 들어왔을 때 빨리 좀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마지막 다섯번째는 역시 이정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또강과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공기청정기의 원리 자체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필터를 통해서 필터에 미세먼지를 흡착을 시키고 그 뒤로 미세먼지가 제거된 깨끗한 공기가 다시 공급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이 공기청정기를 너무 벽에 밀착을 해주시면 공기의 순환을 막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공기청정기의 성능도 떨어질 수 있고 공기청정기의 고장도 유발할 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주실 때는 항상 벽과 10cm 이상 정도는 좀띄어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다섯 가지 첫째 음식할 때 틀지 마라 둘째 창문을 연 상태에서 틀지 마라 셋째 청소할 때 틀지 마라 넷째 디터를 자주 청소하고 교환 주기에 맞게 교환해라 다섯 번째 벽에서 10cm 이상 띄어서 사용해라 이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보장 없이 오랫동안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한 공기를 보다 더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좋은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만프로 t v 리뷰를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빠빠루!